얼마 전에 야구장에 갔었는데 그 아무나 수학을 같이 찍은 가수 김장훈님한테 전화갔습니다 어, 승기 이거 너무 모르겠다 어떡하지? 뭔데요? 막 사람들 막 안타쳐가지고 확 뭔데요 형님? 그러니까 야 티켓 정상가가 99,000원이거든? 예, 내가 2만원에 팔거거든? 예, 몇 퍼센트 할인이니? 이러는거야 99,000원짜리 티켓을 2만원에 판다 몇 퍼센트의 할인이냐? 그 얘기는 원래 정상가격에서 얼마를 제거해줬습니까? 그 제거된 양의 전체 비율이에요 그걸 할인율이라 그래 그러니까 99,000원분의 얼마야? 79,000원 다른 말로 99분의 79 99분의 79가 얼마예요? 0.797979 9 왜? 순환 소수 배웠잖아. 중2 때. 순환 마디가 2면 분모에9 9를 쓴다. 분자에다가는 순환안된걸 빼는 순환안된게 없으니까 7 9는 이렇게 나왔을 거야. 아주 얘가 0 7 9 7 9 7 9 7 9 0 7 9 7 9 7 9몇 퍼센트라 그래? 79 79.797979.79797979% 할인이다. 79는 친구니까. 친구 친구 치, 친구 친구끼리 할인. 친구랑 같이 와라 할인.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 역시 이 시대의 수합자 영원한 친구를 발견했구나. 탁! 우리끼리 되게 즐겁게 놀았었던. LG가 졌지만 그날 s s g 한테 그 말을 왜 하고 싶었냐면, 순환소수 어디다 갖다 써요? 라고 그러지 말자. 수학은 다쓰일 때가 있다. 그치? 어느 고등학교 학생.